수령 왜이렇게 얄미워 죽겠지 요즘? 돌을 꼬지러버리고 싶어 와아 우와아 슛! 깜짝 넘어가! <웃음> 보통 인형 다... 일로 안 넘어오면 계속 떨어져 일로 넘어와야 돼 그런 법칙이 어딨어? 거기 있으면 징거임? 어 징거임 야씨 야이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아렇게터틀에스 아 그냥 쫙 풀리네 아주 그냥 한번더 해보자고. 아, 아! 아! 아! 아! 아! <웃음> 아! 미쳤나 보. 뭐! <웃음> 이제 그만할까? 어. 아, 그만하재미 이제. 아, <웃음> 아, 아, 그. <웃음> 일단은 보시다시피 여러분. 청크 하나예요. 청크를 넓혀 가는 방법이 있대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갇야 오. 음, 그래서 이 청크를 넓히 법을 찾아야 된대. 그래서 이텐츠 이름은 청크 바이 청크. 그래서 청바청. 오. 청... 와. 청바청. 어, 이거 음 모두 제 <웃음> <웃음> 내가 지은 거 아니야 내가 아, 지은 거 아니야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아 형이 그러면은 네이밍을 새롭게 좀 센스있게 알잘딱하게 그러니까. 어? 만들었어야지 네. 그러면은 뭐 만들어봐 뭐청크 청바청으로 하자 그냥 됐어 그래 이제 서뭘 다른 걸로 해 이미 다 네. 말했는데 네. 네. 그래 형이 저, 형이 나보다 캡시다 그냥 그래. 네. 그냥 나무는 좀 많은데 요 자작은 조금 적거든 이건 내가 그냥 갖고 있어 볼게 참나무 좀 줘봐, 키는거 와, 형은 하나도 안 깼어? 나 자작나무 네요? 캤는데? 너 어떻게든 나욕 먹이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, 우리들끼리 <웃음> 아, <아니, 웃음> 왜 그래? 우리들 떡국이 아, 같은 동료인데 그래, 지금 우리 슬기로운 감빵 생활인데 어? 근데 슬기로운 감빵 생활하면 되겠다 설마 이거 도전 과제 깨야 되나? 도전 과제를 깨면은 청크가 하나 늘어난다. 어 조금 늘어나는 거지. 일리 있는 의견이야. 그렇다면은 돌을 음. 발견해야 돼. 그래서 곡괭이로 캐면 은 석기 시대가 될거란 말이지. 석기 시대 발전 과제 했는데 뭐안 돼. 한 펜이 엎드려왜왜왜 왜? <웃음> <웃음> 틀렸잖아. <웃음> 근데 이거 설치는 돼? 옆으로? 잠깐만. 설치 되던데? 어 되네? 야 그러면 광물 다 보이잖아. 아, 야, 야, 야, 야, 야, 제발, 아, 제발, 아, 야! 아 제발, 아, 왜 이래? 진짜로, 아,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무슨 래말이야 진짜 놀리이이거를 이래? 왜 이래? 왜이들어어래어이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이터 있는데 왜이는거이더라고 스케일도 작은것이 말이야 <웃음> 너는 무슨 죄로 들어왔니? 나는 은행털이 은행터리... 은행잎? 어어 어. <웃음> 어쩐지 손에서 부린내가 그 나더라았어머지 <웃음> 아, 어, 어.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자 그래 라미는 어떤 죄로 들어왔니? 나 <웃음> 내가 듣기로 너 경찰 코스프레하고 경찰 사칭하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내가 빗솔리온 왜 들어온 줄 알지? 캠키고 배꼽 굴러 가지고. <웃음> 아, 아, 그. <웃음> 너, 뭔 본은 물남자 있지 않나? 아, 공연은 물남자. 공연 공연 <웃음> 근데 원래 죄수들은 서로 이름 모르지 않아? <웃음> 다통성명 했다고 그치, 번호를 해. 서로 부르잖아. 아, 그래? 음. 753885. 38살 85년생이잖아. <웃음> 아, 오, 오, 오. 죽을래? 옆눈으로 살짝 여기 앞에 봐 봐. 어! 뭐보이지 어! 살짝 뭐 보여! 내가 보는 쪽, 내가 보는 쪽 어! 검.. 검은색 뭐 이렇게 검은색깔 뭐 보이지? 빗나오지? 아, 어? 저 그, 그림자 실루엣 어? 보이지? 저 뭐냐? 야 진짜 보이지? 있다니까, 뭐 있다니까 어? 저우리잖아저 저 우리라고. 우리라고 봐봐 아니야 왜? 저 우리야? 어, 우리네 올라갔잖아 <웃음> <웃음> 우리잖아, 이씨! 아! 뭐야! 아! 아! 다래비치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우와! 아, 아 근데 뭐가 나오긴 나오는 거니? 우리 뭐 이게 지금 해법이 맞을까? 강물을 캔다고 뭐달라지려나 그러니까. 근데 할수 있는 게 없어 일단 이을까? 동서남북 중앙 하나로? 이런 맵에 무조건 하나 있어 너에게 이을 권한을 줄게 오케이 하늘서은 존재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블록 있으면 은 옆면 타고 내려가도 되는 거 아니냐? 딱 그러고 있는데? 아이씨 너는 금융 범죄라며? 나? 남침인데? 남침. 아, <웃음> <웃음> 어? <어어>. 나! 너들 <웃음> 마음은 진짜 맞구나. 나뭐 발견했다고. 죽음으로 몰아내면 나못알려주지 길을 한두 개만 이어봐. 그럼 내가 내가 조금씩 말을 할게. 뒤에 상자가 하나 있었? 하나 있었? 근데 말이에요? 음아 됐다. 근데 그 불알 불알요. 요걸 사네. 요걸 사라. 아 여기 와봐. 저기 보면 저기 빛 보이냐? 저기 옆면에? 오 어? 진짜다. 그렇지? 저 공간 있다. 에이 형 마크이니라면 드로퍼지. 어? 너 여기서 점프해서 들어가게? 여기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형 형이 하라고요. <웃음> 나는 못하지. <웃음> 아 해봐 멋있게. 해. 너 지금 아 오케이 나오잖아. 오케이 어. 위에서 보고 있어봐 뭐. 어 바로 그냥 싹 가면서 흐어어 <웃음> 어? <웃음> 거기 길 있냐? 어. <웃음> 방금내 앞으로 한편이가 지나가. 놈들을. <웃음> 근데 좋은 건저 밑에 있을 것 같은데. <웃음> 저거 뭐냐 근데 저기? 저기 저저 구리야 뭐야 저. 못처 입은 구디 침침해서. 어디지? 일단 일단 저거까지 내려가 볼까 그냥? 저 여기 그냥 여기로 그냥 쭉 내려갈게요. 오오오 그럼 빗솔 형이랑 만나요 밑에 파놓은 굴이 있거든요 자 이제 파면 네. 떨어집니다 아! 왜? 어, 예. 음, 경고해줘서 그래도 덜 아팠다 야 어떻게 된게 철이 하나가 안나와? 아 이거 굴이었어 그러니까. 뭐야 이거? 어, 형 앞으로 쭉 가봐요 앞으로 밑으로 파지 말고 앞으로 왜? 네, 너무 오른쪽에 붙어있어서 제가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봐요 <웃음> <웃음> 진짜 어? 어? 어? 물! 어, 어 물! 어 거기서 물, 버텨봐! 동굴, 대동굴! 대동굴! 진짜로? 나도 가? 형거 근데 수승동굴이야 아니 그걸 미리 얘기해야지! <웃음> 어? 다이아다! 어? 옆에 목잖아 어? 그러네? 어 목회긴 해! 목회긴 한데 일단 나온다는 얘기잖아 방물은형철 응? 받았어 내가 아 받았어? 야 그러면은 어 마크 잘하는 형의 모습을 보여줄. 너 시프트 어... 누르고 있어봐. 오케이. 야자 <웃음> 들어와. 이게 바로 에어포켓. 저기 보이지? 빛나는 거. 금이잖아. 야네. 하지만 철을 하나 더 받았다면? 어디? 거기 없어. 이로 와봐 이로두개 벽에 붙어있거든? 어? 저거 진짜 철이야 맞지? 어 일단 철은 캤거든? 아두 개야 근데 또아두개 아 곡괭이 남는 거 있나? 남아? 오형 곡괭이 하나밖에 없는데 준 거야? 어어 어, 철이다 왜? 왜? 저거잖아. 아니 너꺼야 이제. <웃음> 철 발견했어? 어. 나 지금 철두 개. 다섯 개. 오. 어? 그러면은 너 어떻게든 여기 옆면으로 돌아서 내려와 볼래요. 여기 다이아 있거든. 아 이거 뭐야. 여기 다이아 하나네 이거. 근데 이거 힌트가 없나? 도저히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청크바이청크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하거든? 잠깐만 아! 있다! 있어? 그러네 아 도전과제 있네 도전과제 있네. 도전 있네 청크의 바닥면까지 가면은 상자가 있을 거래 그 상자 찾아야겠다 야 일단 도구는 그러면 필요했네 어쨌든 만들 필요가 있었네 뭐야 근데 다이아 하나야?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야 근데 맨 아래면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걸 타고 내려가 그냥 물 타고 어때 여기다가 이걸 땅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블럭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블럭이에요 응회암 응회암 <웃음> 응회암 재미 없어도 청새치 H가 친 드립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아 어쩐지 어쩐지 저급하더라 지, 질이 낫더라도 <웃음> 참여도 안 했는데 대욕해 <웃음> <웃음> 우리 바닥면인데요. 이거 어디 있다는 거야 상자가? n nope. 진짜 닥해야 되는 거야? Nope. 여기를? e Nope. 제 이거 아주 그냥. 미안한데 yep. 지금 자꾸 치대지 좀 말래. <웃음> <웃음> 형이 좋아서 그러지. <웃음> 왜 그러는 거야? 왜 이렇게 치대 사람이 자꾸? 이제 어디 있긴 있는 거니. Nope. <웃음> 가까이서 좀 <웃음> 가까이서. <웃음> 가까이서 한번 봤어. <웃음> 이제 안 볼게 이제 안 볼게. <웃음> 내가 이 곡괭이로 너 정수리를 찍어가지고 <웃음> 너가 썩어 문들어져서 뼈가 <웃음> 어! 오! 오! 오! 나왔어 형 <웃음> 나왔어 월드코어가 오깜고좀 <웃음> 커졌나? 얘들아 딱 늘어났니? 아니요? 어! 아! 치대지마 치대지마 중요한 <웃음> 아, 거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거 <웃음> 알겠어 알겠어 <웃음> 내 아까 하던 말 마주하면 너두개골리오맵 터졌다! 맵 약간 터진 것 같기도? 그래서 아까 형 하려고 하신 말이 뭐예요? <웃음> 그 뼈가 굳으면 응애함이라고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일하고 있어요? <웃음> 화 안나? 오. <웃음> <웃음> 음, 화내면 지는 거니까 <웃음> 그래서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뭐예요? 안 <웃음> 했어! <웃음> 다 했어! <웃음> 다 했어. <웃음> 이 나무 농장 뭐야? 여기 꺼! 정가한데 아니 범죄자들! 역시 공무원 사칭쯔 코드명 에드윌이라던데?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지금 월드포지라는 게 있는데 월드포지라는 걸 만들면 은 흙이나 돌들을 요 크리스탈로 만들어준대 지금 얘 월드 크리스탈로 그러면 은 월드코어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침반 제작해가지고 그럼 오. 월드 스캐너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네 따 어머! 그거 하는 법 알아? 나침반 만드는 법? 그 레드스톤 필요하지 않나 근데? 어? 레드스톤 본적 있는데 아까 그.. 오, 아까 다이아 다이아 오케이. 옆에 있던데 어비소라 어? 어 올라오면 안돼 <웃음> <웃음> 물동굴 응. 안에 스켈레톤는 있거든 한 패나? 아 오케이 내가 응. 앞장서 어, 자와줘. 나 여기 레드스톤 발견해가지고 캐갈게. 저기네, 저기. 저기. 응. 한패니 어디 갈까? 갔니? 이 크리퍼랑 어, 스켈레톤이 그대로 있는데 안패나 오케이, 로 가, 걸로 가. 어? 한패나 자꾸 이렇게 진짜 분위기 싸지게 네